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수사유기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는 인간은 물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수사유기 말고도 물과 관련된 귀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독일의 닉세나, 스코틀랜드의 켈피, 일본의 가파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는 모두 수사유기처럼 사람들을 물속으로 이끌어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물귀신들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귀신, 수살귀는 과연 다른 물귀신들과 차이점이 없을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우리나라의 물귀신, 수살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수살귀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살귀는 창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귀신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활동반경이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 물이 비나 홍수 등으로 불어날 때는 평소에 물이 없었던 곳까지 갈 수가 있죠. 물귀신 괴담 중에는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 물귀신이 집 앞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러한 이유로 물귀신이 물밖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음향오행설에서는 물과 여성 모두가 음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사의 귀는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며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외형적 특징이 있죠. 또한 수살귀는 물비린내가 나고 근처에 있으면 한기가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수살귀의 세 번째 특징은 익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오리를 일으켜서 사람을 물 안에 가두거나 발을 잡아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도 있고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혹은 장마 기간에 울음소리를 내 사람들을 부른다고도 하네요. 한편, 수살기가 왜 사람들을 익사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설,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 그리고 귀신으로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 등이 있죠. 그설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과거 사람들은 수살기가 가장 무서운 악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수사의 귀와 처녀 귀신은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귀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지 못한 것이 큰 햄으로 여겨졌던 유교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가진 한은 당연히 깊었겠지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그와 비교될 만큼 깊은 한과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물귀신 혹은 수사의 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익사한 자리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익사자들은 사람이 낼 수가 없는 속도로 빨리 멀어지거나 마치 누가 잡아당긴 것 같이 물속으로 사라진다는 것 물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나 발을 누가 잡아당겨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 등이죠. 하지만 익사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대개 물살이 빨라지거나 갑자기 수위가 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사고가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묻해서 멀어지거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특정 부분만 유속이 빨랐거나 수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느낌도 근처에 해초가 발에 걸렸거나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긴 회오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대개 물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야 할수 있죠. 그래서 상황을 모른 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물귀신의 소행이라고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에 휘말렸던 당사자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과거 사람들은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수살귀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살귀의 혼을 위로해 천도시키거나 수살귀보다더 높은 급의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죠. 출항하기 전에 지내는 용왕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 있는 지역에서는 칠독신이라고 하는 7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동서남북의 바닷가 지방에서도 4명의 바다신들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 귀를 천도시키려고 할 때는 꼭 사고가 일어난 그 지점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아예 익사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학서적인 광제비급에는 수사 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거든요. 광제비급에 따르면 수살 귀는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를 잡으려다가도 은비녀가 있으면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은은 늑대인간이나 회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은을 신성한 물질이라고 여겼던 것 같네요. 수살 귀, 즉 물귀신은 소재로서 사랑받아온 귀신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물귀신은 다른 나라의 물귀신들과는 다르게 원래 인간이었던 사람이 익사해서 귀신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살귀를 소세로 삼으려 할 때는 물의 수호신이나 요정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화귀신은 본인을 지켜주는 사람에겐 호의를 베풀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복수를 하는 중립적인 귀신으로 볼수 있지만 수살귀는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만을 가진 귀신입니다. 따라서 수살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존재가 될순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익사시키려고 할순 있겠지만요. 이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더잘 짜여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살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수살귀 물귀신은 이미 많이 알려진 존재라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